입니다. 살짝. 키요 선수가 다시 가면 됩니다. 결국. 자, 근데 여기다가. 자, 아 띠기어, 띠기어 와, 이거 지금 각성기 둘을 써서 끼규어 선수를 잡아냈어요 결국. 신철이 들어갔고요. 아예 그 안쪽에서 자, 보스가 여기서. 이렇게 어,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체력이 아, 적으니까 일단 불러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여기서 그쵸. 광호 선수까지 잡아줘야 돼요 지금. 자, 결국 뿌렸어요 대풍 잡았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 18의 창. 오 어, 그래도 아이덴트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스폰 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웃음> 아, 탭! 기트! 기트! 기트가! 살아어 지금 아직 살 나는 살아있어! 아니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왜 잡지를 못하나요 이거? <웃음> 자 이렇게 도서 어... 아직까지 3대2 그래도 그래도 저체력이면 실버폰 테온 입장에서 아직 입고 싶죠? 기회있어요 기회 기회 기회 기회있어요 기회있어요 동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빠져야돼요 키디오 빠져야돼요 버티지 네? 못하면 자 근데 키디오 선수가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줄거 죽어 빠리가 상대를 잡을 것이냐 네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어 이거 줬으니까 보자 시간 30초 아래고요 자, 복주, 복주의 핀아니 맞이 이후에 히트 말이야 어 근데 할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시간 시간 할만해요 퐁퐁퐁 어. 상대 워로드 오이려 역전 어, 자, 이거 이거 워로드를 역전 심1 0메가 버티면 시간 10초 어 이거 근데 어렵네 심메가 아직 몰라요. 서머너 서머너 기상기상. 안녕가 쉴드 받았어요. 네. 쉴드 받았어요. 아 근데 또가 또가 위험해요. 이거 안 서머너다. 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근데 그걸 굴러서. 털려봤어요. 털려어요털려어요 털려봤어요. 털려봤 워르드도 있다! 워르드도 있다! 야! 골든킹! 저진량이 와. 히트 선수가 저렇게 엄청난 딜 태풍 선수도 대등한데도 관리능력 역시 끼규어 선수의 드립을 심내 선수의 최대한 버티고자 하는 의지 뜻도 같은 선수도 뒤에서 계속 소환하면서 싸우고 방해해주고 이 교란작전 네. 가장 핵심은 끼규어 선수를 마크해서 태풍 선수가 1대1 혹은 2대1에서 압도를 하는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건 핑터와 딜러기 싸 이게 안되고 네 잠깐적으로 시어를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드도 고립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자, 왼쪽 끝도 가똥 피닉스, 또 밀면서. 피닉스. 어. 근데 여기에아 각서필 각서필을 지고 맞습니다 네 이거 체력 상황이 일단은 실버통탈질이좀 아, 아쉽죠? 아니 근데 지금 에이징 커브가 전반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같이 딜 쏟아 부었던 오! 야 거기에서 킬을 2킬 가져갔고요 네, 지금 끼어 네. 보는 눈 좋았습니다만 네 한윤 선수가 살았습니다 체력이 많이 빠졌죠? 네자 그래서 일단은 어, 어 이거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도 결국 한 번의 스킬 풀 돌려서 퍼붓고 같이 죽는 게 좋아요 광어와 히트 아직 광어선수 살아있거든요? 이러면은 오히려 약간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기술이 보이 거거든요? 이거 가이바위보였거든요네에했어야 예. 됐는데 너무 빨랐죠? 근데 실버퐁테온 이렇게 되면 스코어도 맞춰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네스터드 피닉쉐스라이크 아아! 리바지! 바라시고 고쳤어 보통 이제 이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시국이 네. 빠진 타이밍에. 아니, 순간적으로 스트라이커. 태풍 선수가 뭐 계속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아, 그쪽으로 보였어요. 둘 잡혔어요. 어. 둘 잡혔어요. 예. 이거 어. 심내도 심내도. 심내도, 심내도, 심내도 예. 못 버티죠. 심내도 예. 못 버티죠. 저도 예. 되거든요. 네. 하지만 라운드를 가져간다. 한 세트 쫓아간다. 1초 시간 아. 다 됩니다. 에이징 아. 커브가 바로 쫓아갑니다. 아. 역시나 히트의 데미지 량은 뭐 쫓아갈 수가 없네요. 네, 판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데미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전은 쉼네의 탱킹이 너무 세니까 네, 네. 그러면 무슨 작전이냐? 기규어 또가또를 잡으면 쉼내는 자연스럽게 잡힌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왜요? 네. 근데 버섯 거가 스킬 쿨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한번턴 소모했을 때 지금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 돼요. 헬스바게맞아어아 알리 맞을까지. 지금 맞을 만큼 다 맞았죠. 저울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무섭다는 거죠. 자, 각성 직가자 각성 헬스바 근데 여기서 히트. 와. 진짜 세게 지금 완전히 와났습니다 어, 지진에서는 또 이제 그 경직 걸면서 그렇죠. 쓰러지기 때문에 허리 네. 걸리기 때문에. 신초네 슥 한번 이동. 어 대풍을. 자, 이거 코너에 몰래라며 뭐 yeah. 아! 이거 대전기도 이거! 웡불등! 웡불등! 웡불등! 웡불등! 웡불등! 웡불 근데 그래도 에이징 커버 입장에서 다행인게 상대 각성기기 타이밍에 키를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무긴 빠졌고요 자, 그래도 일단 체력 상황에서는 예, 지금 실버 펑켓이 훨씬, 훨씬 좋은 느낌죠자 아 아, 광호 선수가 일단 절구는 남긴 것 같습니다. 어, 태풍 선수를 찾아서 지금 커버해줬습니다. 그쵸. 근데 히트가 불려서 쉽네, 쉽네. 쉽네. 선수 근데 히트랑 교환하면 이득! 아! 도망! 아, 도망! 아. 그래도 그래도 쉽네를 끊는 데까지는 성공. 네. 파스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아, 지금 사운드 올리기 너무 잘... 뜨... 아 기상기 다 빠졌습니다. 네. 네. 히트를 몰아넣고 음, 이제 슬슬 마리이 쫓아오죠, 쫓아오죠 마린이 쫓아오죠 마운캐 아 클래식 자, 순간적인 뇌호격의 움직임 자, 태풍 선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보충조렛, 어, 어, 아 계속 지금 체력 많이 깎았어요 잠깐만요, 태풍 잡음해, 태풍 잡 네? 태풍 다 체력없어요 어, 풍 빠졌습니다 이거 잡아 어, 히트 선수가 정말 딜을 쏟아붓기 위해서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상대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뭐, 이런 움직임들도 나왔고요 네, 기기호 선수가 그러니까 공격한 딜량과 받은 딜량이 거의 비슷한 모습 공방 일체를 보여줬고요 네. 또토가 선수도 결국은 데미지량이 적었다고 팀원들이 잘 케어해주기도 했지만 생존 모드로 돌입하면서도 딜을 부지런히 넣었다는 겁